킬 딜을 갈까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평타 발라가 날것 같냐? 오, 네 삼으로 있어서 삼, 아무렇게나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럼 나 평타를 안 할까봐 할까? Q, Q, Q 발라가 좋아. 할게. 아니면 Q 평을 합치던가. 현우야, 어? 오더나 잘 내려. 알아서 할게 내가. 아니 오더 잘 내리라고. <웃음> 아 <아니>, 알았어. <웃음> 알아서 하지 말고. 아, 라인 나는 계속 할 거다. 라인 아, 미드 갈게. 쓰고. 나랑 발라드 어, 굴단, 미드에서... 미드. 미드 그럼 내가 탑가. 우리, 우리 퀘스트 가야지. 야. 얘는 뭐냐 명 다섯 명 5명 미드에. 다섯 명인데 다 미드? 나한테 뭐를 달려오냐? 에이 뭐야 이거 뭐. 으로 어떻게 된 거야? 삼으로 으로 시작부터 십으로도십로의 캐리가 시작다 아직 안되신다 야 바리안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바리안이 바리안 이 솔로가 솔로 가 솔로. 어, 내려가야 될것 바리안 것 내려가고 대학하랑 왔다다할 거니까. 어 어. 하... 이나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아요거이아다어왜 이렇게 잘해, 시끼들. 아니, 애들이 아니네명 명이서... <웃음> 내가 일단 내려가고, 괜찮아. 야나 아, 아, 아, 쟤네도 초반에는 아, 엄청 손해는 아니는데 밑에가 아, 사원브아레임에 네. 올라온다. 야, 받든 간다 지금. 아, 탑 간다 그러면. 야, 밟을게 가운데 타원 밟을게요 저... 아직 막지 말고 일단은 이 먼저 맞죠? 상대가 먼저 갈게도 상관없는 거 같아요. 수 어, 가운데 가야 돼요. 지 가운데로 가. 저, 대악하다 려럴다 올라갔다 네. 어 뭐야 이거 뭐, 아는다 어, 아, 죽겠다 아 무라딘 개피었데아 아깝네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 뒤에 뒤에 관리라아 뒤에, 뒤에, 아, 뒤에, 뒤에. 아, 나, 나, 나. 나나가 없어 아크아 발리나 만화가 없어요 저 만화 저 없어요 네. 발리라못 봤지 도망갔어 밑에 있다가 오케이 밑에 들어서좀 먹었어 더나 귀한 것도 밑에 다 먹었나요 저희? 네 우리가 조금 이득이 너, 돼요 나, 지금 경험치가 예, 좀 이득 본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는안 줘도 돼요 체력만 줘 아뇨 네. 주... 어, 저도 마안 주셔도 돼요, 돼요. 아, 나 어디로 가야 돼? 탑 가야 돼? 어 혼자 아, 탑은 어. 마, 말라 말라 거야. 근데 퀘스트 하려면 미드 와야 될걸? 내가 거야? 내가 저게 바텀 바텀 가 갈게 뭐. 너... 캠... 클럽 가봐클럽이어 캠프 갈거야 캠프 갈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아래, 아래 아래 좋다. 아래 복귀는 PF용. 이렇게 까불어 죽을라고 갈릴라 주간에 있다 미드. 갈릴라 개피 레이메 안보이네 레이메 다시 탑레프 레이 먹나? 경찰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찍으세요 피했죠 아 오케이 아이고, 아 뭐야 무서웠어 뒤에 갔다 저 내가 꽃 경치. 아저 우물 깨나 깼다. 얘들 안 보이네. 어. 알리나가 위. 아, 도라진 내려간다. 바리아나 세두명내려간다 아래 내려가요 조심하세요. 사우다 어, 부셨구나. 어. 아래 사원이 아래 사원 그래. 아래 사원 준비 바로바로 바로. 아래 사원 갈게 아래 겁나 많네 네. 곳에 넷이 몇명이에요거 내려간다 내려 아래 사원 나올 줄 알고 일로 뭐 미리 모였구만 얘들. 아 원래 아 숨도 정해져있어요 아, 아, 처음에는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야 들어가, 저기 그레이밍 안 들어. 왔거든? 그레이밍 안 왔어 들어가주세요 바리안 들어가주세요 싸우세요 네, 아 망했다 내줘야겠네. 그걸 처치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려 좋아 발리라 발리라 잘 봐. 위에 발리라 있어 위에 발리라. 라이드 대학카 대학카. 안돼 아, 안돼 안돼 대학카. 대학카. 아, 막대 없어 여기 없어. 아! 아, 와 아깝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이득. 이 이득 이득 이득. 우리 한명 죽고 세명 남았어. 다음 한 아, 먹으면 개이득. 아 브라디. 브라디 관리라 관리라 관리라. 다이 다이 다이. 심무로 게 좋을 것 같은데? 심무로 도망가고. 스 밀어줬다. 심무로 지지 않는다. 야 빨리 힐해 줘. 잘했어. 키 날치가 미쳤는 오오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어 피한 거 봤어 피한 거 봤어. 아직 발 봐야 돼. 아, 아, 아 우리가 아이고, 아, 얘네 못 다. 팀못됐어키다들아 미드 갔다 라인가 라인가 이제. 다 먹었다. 심대벨이라서어 이렇게 싸워나 구성 보는데 궁쓸 거야. 난한번 갔더니. 제가 갈게 아, 아우린 여기 있죠. 에한명 네. 있고. 나 오늘, 오늘 먹고 올게. 아리안 조심해 파겟팅을 영웅 위주로 파겟팅 할수 없나? 실수가 너무 많네 뭐할 때요? 킬할 때? 킬할때 예. 오케이 오케이 야카 이때 이때 이때 먹자 야카 빼라 너가 너가 잡을 수 있을까? 아... 잡을 수 있을까? 뒤에 뒤에 밟으라 어. 왔어요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이게 심무로다! 내가 잡진 않았지만 <웃음> 심무로 효과! 달리 이거 다 이거 쥐! 이거 쥐! 이거 쥐! 이거 쥐! 이이 조하나 쏘고 돌아간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대기하고 있다가아이고진지 이걸 아, 마나나 마나에 위에 발리라. 위에, 위에 발리라. 발리라. 아래 멀어. 아, 아, 좋아. 네? 또 원타이드. 아, 나좀나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나좀나좀나 좀. 어, 아, 죽어요? 었다 내려갈게. 내려갈게다다왔었데 어차 딱 깨야 되는데. 위에 막 아, 위에 먹게 위에 아, 먹게. 위에만 아. 먹고 빠지죠. 위에, 네, 위에만 위에 먹고 적당히 먹다가 오면 적당히 빠질게. 이 아, 너무 신났다. 템 버린다. 어. 특성을 선택해라. 와, 상태. <웃음> 질량 차이 장난 아니네. 지금 그래도 이... 쟤네들은 왜안 먹어? 우슨 먹네. 아, 우둘를 아, 먹었어? 우둘 아, 먹나보다. 먹어야지. 아이고. 한탈 이겼네. 내가 우두 잡으러 갈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위에도 우리 많이 밀었는데? 지금 아무나 써요 위에는. 어 네. 다음으로 지금 미쳤다. 다음으로 <웃음> 지금 가고, 위에 지금 보라고 위에. 지금 우리 아래 막으로 가야될것 같네. 아래 막으로 여기 그레이미 어... 여기거든. 있 하나 하고 아, 아래로 갈게. 죽겠다. 아 있네. 아신로거기서 살았으면 진짜 감무로. 간물을... <웃음> 거기서 살았어야죠. <웃음> 네아 바리아는 가, 바리아는 가. 그걸 안아 이걸 못 싸네. 아 이걸 못 살았네. 아. 네, 나 잘하고 계시는데. 어, 아래 사원 살가나 끝났구나. 빨리라주 l a j i 어 Oh, I'm down. I'm down. I'm down. I'm down. I'm down. I'm down. I'm 잡을 수 있을 m 같은데요? I'm 라 o w 라 I'm d o 라 n 에 그레이메인 잡을 수 있을 n i 아 down. I'm down. I'm d o 봤어 봤어 그레이밍 아다 나 아플려고 빼빼빼빼빼빼 아유 참대들 아아 여기 먹자 이거라도 먹자 이거라도 하나라도 챙겨야지 왜 이렇게 안여 마무리도 발라가 해야 되나봐 아 씨. 요발 오케이 여기 좀 밀다, 좀 밀다. 여기 지금 장난 아니야 쪼꼬미들 요발이 끝내 그, 버리죠 요거 나어어발 빨리라 빨리라 와 죽었다 네, 빼야 돼뭐 어, 죽었다 야, 오케이 비 비둥이 빼, 비둥이 빼. 아이씨 아 포탄. <웃음> 아 갈릴라 때문에. 변수를 주지 오, 갈리라 무서워서. 어제 뭐뭐 뭐야? 아 패배 패배 싸우세요. 만화가 없어 가 없어 저. 때 때려 때려 없어 제 기술 없어. 오케이 케이베이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물 먹고 물 먹고 사원 물 먹고 사원. 물 먹고 사원 가야 돼 일단 도망가서. 불러가다가죽는해 시작. 아니, 발릴라 발릴라 여기 있다. 보여도 무서워. 일단은 좀잘 봤어. 경찰 간다. 애들 어, 먼저 말았네 네. 잠깐만 일단 탱커들 오면은 우리가 지금 많아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 거의 다 왔어. 어. 처음엔 마리아 왔다. 브레멘 예. 아 나이스. 브레멘 입. 아이고야 잘.. 지짜잘 좋은거 같은데? 아! 발, 발라 지켜줘야 됩니다 달리라 한 대! 달리라 한 대! 달리라 아, 지 얘네 다 딸피야! 다 딸피인데 이거 아깝다 달리 잡았어 어 이거 위험한데? 오케이 나이스 2번 타로어 오케이 둘러싸! 임신공 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다기아 아깝다 조금 조 이거 어, 제가 근데, 처음에 너무 발발 거네 지금. 아, 근데 mm 쪼꼬미가 -hmm. 너무 많은데. 아, 발발 그래도 올라가야 돼. 아니, Shaun, 발,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막만 먹읍시다. 막팅 먹 가야 돼. 가야 돼. 먹어, 먹어, 먹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붙다붙다 삼으로 이거 삼으로 이거. 집종 가자. 아. 힘들어야 상대 금대악파가 딜런가? 너희들의 전쟁으로 대아카가 딜 제일 높은데? 대아카가 딜로 치는 게좀 있나보네 아 진짜 반격은 진짜 좋을거 했다 발리라가 못하나암살도 못하는데 우리가 우드가.. 아 늦었다 그레이밍이 암탈? 아, 위에 발리라 이게 발리라이어온다온다 온다, 아이고. 어이, 가찰기 아주... 어, 발리라이스. 아, 니 발리라이스. 이 새끼. 어디 놀라고 아, 발리라이리라이리라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깝다 거의 살릴 수 있었는데 가고있어요 응. 앞으로 있음. 아 이거 타야겠다오심으로심으로오 심으로. 심으로? 오. 심, 심으로. <웃음> 야 우서 스턴 안걸리는구나 저지불가져서 아, 그냥 밀면 돼 이거 성체 밀고 가자 그냥 밀어 밀어 성체 밀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죽었어 아, 다 죽었어 난 이거 먹을게 우드 가자 빨리 아무도 아, 다 우드 우드 우드 됐어 우드 우드 우드 한 명만 갖다 우두스드 성탄 어차피 밀었어 보니까 우두 바로 우두 바로 우두가우두가 충분히 잡아 좋아 좋아 우두 잡고 밑에 밑에랑 위랑 2, 2, 2로 나눠져서 후려후려 후려, 후려. 상대는 밑으로 올 거니까 나는 밑으로. 나거 약간 들어간 다 아파 아파 아파. 오케이. 이, 아래로 갈게. 나이나 어, 중간으로 갈게. 나 혼자 잡을 수 있을 거 같거든. 아, 어, 혼자야. 그, 나도, 나도 갈게.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부 아. 방 잡으니까 둘이 잡으면 그러니까. 20 되겠다, 우리. 소멸되라. 이 비밀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라. 성채를 파괴해. 아주 좋아요. 오케이 단일기사 성채. 어, 그레이 온다 맞다그래이메 위로 올라갈게 바로 네 위로 위로 오케이. 다 먹었어 둘까지 야야 밟아야지 막타 막타 야 막타 물고야지 뭐 막타 내가 뭐 막타가 내가 먹을게 내가 어, 먹을게 <웃음> 일부러 희망 주려고 상대한테 그 다음에 어디 위에 자르잖아 내 학교 다르러 내 학교 다르러 갈까요? 내 어, 학교 도갈거야 아마 도망갈거야 아마 미드 밀어대고 아무나나 밀자 때려 때려 뒤에! 뒤에! 리나이 아, 아, 도망이 아, 야, 네도, 저거는 무적이에요 무적. 그냥? 네. 땅에, 땅에 못, 못 갔어요 알려준다 아. 그냥 대치로 할수 있나? 그냥. 대치만 해도 가 밀어주긴 할데 진무를 너무 무리하는거아니야요 아달핀데. 어 <웃음> 아, 아, 오, 뭐? 발라 좋아. 안쪽 봐. 안쪽 봐져 발라. 나 많아 없다. 어 진짜 좋았다. 재규 재규에너지 재규에너지. 오굿굿 굿, 굿, 굿. 와 와. 피구 딱 잘했다. 발리라고 해야지. 발리라 발리라 발리라 발리라 발리라. <웃음> 그렇지. 끝끝끝 끝. 끝, 끝, 끝. 아, 힘들었겠네. 감으로지렸고요 어, 시 신무로. <웃음> 네. 신무로가 일부러 시작! 스킬 다맞줘주려고 들어갔다고, 진짜. 시작! 스킬, 스킬 빼주려고 했나보다, 신무로가. <웃음> 그런 <웃음> 깊은 뜻을 몰랐네. 진짜아 <웃음> 너무 약해, 이거. 근데, 블레이드 스톱. 불단인 <웃음> <부단한> 어, <웃음> <부단한 거, 부단한 웃음> 것, 불안인것 같다, MVP. 그니까, 그니까, 말피리온으로 음, 묶고, 그때 돌면은 <웃음>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되지.